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 입니다 으아 흠흠흠, 하하. 저번에도 한번 만들었었죠 정구로 테라리움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막뭐 전기도 쓰고 인도도 쓰고 막 led 달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더니 어 예쁘다고 는 하시지만 어 정작 다른 분들이 이제 보고 따라 하지 못한 이런 참사가 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들 이제 일반적인 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게 난이도를 대폭 낮춰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LED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으로 하지만 더 이쁘죠?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짜자잔! 네, 이건 요즘 뜨고 있는 마리모라고 불리는 모스볼이에요. 네, 좀 동글동글하지는 않은데 네, 동글동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이대로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귀여운 우리 새우찡도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죠 네, 존재하는 이끼들 같은 거를 뭐 새우가 째깐한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친구인가 어, 한 마리는 잘 안보이네요 이 친구보다 한 4분의 1 작나? 엄청 작습니다 모쪼록 어, 준비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시고 같이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바닥에 있는 거는 나무 토막입니다 네, 평평하게 잘린 나무 토막이고 어, 굳이 이런 평평 하진 않아도 그냥 뭐 희한하게 생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쁘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동대문에 이제 그거 청계천이죠 청계천에 저기 저기 애완용 관상용 물고기 파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 <웃음> 뭐 이런거는 저기 뭐다른 생물 같은거 살때좀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챙겨 주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런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엔 있는 하얀색은 이거 저희 장롱에서 꺼낸 옷걸이 입니다 네 덕분에 옷을 하나 또개 가지고 넣어 놓게 됐는데 뭐야 얘는 네, 쓰레기날 벌레입니다. 이셔싱 네, 옷걸이를 이렇게 뭐 예쁘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벤치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은 제가 드릴을 사용해가지고 미리 구멍을 뚫어놨어요. 한 3.5mm 정도? 네 혹시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멍을 미리 뚫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스볼. 예쁘죠? 그리고 이제 꾸미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뭐 자갈 같은 걸 준비해 주셔도 되고 뒤에 꽂아 놓은 나무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어디 갔니? 뒤에 숨었나? 저기 있다 이런 새우 같은 것도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어디야 뭔지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째깐한 새우 하나 있다 네, 얘 정말 작죠? 완전 무거운 박테리아인 줄 알겠어 있는 애들은 그쪽이 많이 크죠. 그리고 뭐 LED 전구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냥 위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코르크 마개 같은 거를 구비하시면은다가 넣어놓는 것도 참 예쁘고요. 어, 새우다. 네, 제작 영상은 제가 추 이번주 내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네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저러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 업데이트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